네, 계속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왼쪽 아랫배, 어, 왼쪽 아랫배 통증에 대해서 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랫배 팽창 현상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도 어, 또 계세요. 어,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변비 증상이나 잦은 자전 책기 증상이나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이 이 부분이 왼쪽 아랫배거든요 어, 왼쪽 아랫배 팽창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 가운데 배꼽 아래나 배, 배꼽 아래쪽에 배꼽 쪽에 이렇게 팽창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세요 어. 이런 분들은 하여튼 그이 오른쪽에 나타난 것보다는 조금 편해요. 실질적으로 그 이상, 오른쪽 아랫배의 팽창현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스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이쪽 부분은 왼쪽 아랫배의 팽창현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팽창현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졌다. 잘 잘 팽창이 된다. 아, 이런 현상에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올린 동영상에 이런,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풍선을, 바람을 크게, 풍선을 크게 벌어서, 그, 꼭지를 이렇게 묶어서, 집 구석에다가 이한 이틀, 삼일 방치해 놓으면, 풍선이 허물허물해져요. 그죠? 아, 왜? 고무가, 고무풍선인데, 고무가 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한 부분에 팽창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쪽이 탄력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질어 느한 부분 그러니까 가스가 조금만 차도 그쪽이 자꾸 팽창이 되버리는 어 거예요. 또 복원력이 약해져요. 왜?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반영구적인 팽창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쪽이 어. 약해졌기 때문에, 허물어물해졌기 때문에, 가스가 조금만 압력이 있어도 팽창이 되어버리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어,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든그 왼쪽 팽창 현상 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왼쪽 팽창 현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는 동안에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팽창 현상은 좀 쉽게 말하면, 가스가, 가스가, 일단 음식을 먹으면 이 창자 전체에서 가스가 발생하긴 해요. 그죠? 근데 가스가 조금씩이라도 빠져나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고 있으면, 팽창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기게 포인트 하나고, 그러니까, 가스가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고, 팽창 현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가스가 어느 시점부터 안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이, 어, 이, 왼쪽 창자 전체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못 빠져나가니까 어느 부분 약한 지점으로, 약한 부분이 못 견디고, 뽕그라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딱 팽창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빠져나오고 있으면 팽창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또한 가지 또두 번째 로서는 이 아랫배 쪽에 팽창 현상이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은 특별히 오래 서 있거나, 써서 활동하는, 오래 걸어 다니거나, 이런, 이런 동작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10분 이상 서 있거나, 10분 이상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여러분 정상에 따라, 이제, 심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쉽게 나타나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이 치고 오해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분 모든 분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하복부 풍선이 나타나신 분들은 걷는 부분, 쓰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하든좀 피해가려고 하시고 자꾸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는 동작 위주의 그러니까 자꾸 가스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랫배에 몰려 있는 가스를 위로 끌어올려서 분산을 시켜주면서 뽑아내줘야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이 치료 치료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제가 또 걷지 말라고 한다고 다막그러면안 되는 건 아마 경계 강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대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요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령이. 저는 오히려 어떤 분한테는 걸으세요. 좀 많이 걷지 말고 5분이나 10분 걷고 난 다음에 앉으세요. 앉아서, 앉아서 자발 운동 좀 하다가 또 걷고 또 5분에서 10분 정도 걷다가 또 앉아서 잡아라. 이게 이 룰을 패턴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10분 이상 스트레이트로 15분 20분을 걸어버리면 우리 몸에 더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치료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또 팽창이 되니까 팽창이 안 일어나게끔 컨트롤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결국은 치료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든 팽창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걷는 건 괜찮아요. 그니 팔도 열심히 흔들면서 걸어야 되고 아랫배 팽상이 심하게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 걸을 때도 다리를 좀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좀, 다리를 좀 높이 들고 이렇게 걷고, 팔도 열심히 안 들고, 심지어 뭐 500mm 물병을 잡고 이렇게 걷는 것도, 어, 또 도움이 돼요. 아랫배 팽상을 막아내는데,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정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강도는 다 달라진 거. 어떤 분은 물병을 들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팔만 열심히 흔들어도 되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다리까지도 열심히 흔들어야, 들었다 내렸다 해줘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왼쪽 아랫배, 왼쪽 하복부가 자꾸 아프다, 뭉친다, 딱딱하다,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다는 라 거고,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해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 동작. 네. 그러니까, 아랫배 통증이 나타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자꾸, 이, 똑바른 자세에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런 자세를 잘, 좀 적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야. 네. 자, 오른쪽 다리는 한 번,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고, 왼쪽 다리는 가볍게 한번 눌렀다가,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응? 한세 번이나 네번 정도 해주고. 자, 왼쪽 아랫배 통증입니다. 왼쪽 아랫배 통증. 오른쪽 무릎을 든다 생각으로 바람을 불면서, 그죠? 두 번을 들었다, 내렸다 고 왼쪽 다리는 살짝 발바닥을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체중을 앞으로 살짝 눌렀다가, 한네번 정도 이렇게 들어주면, 왼쪽에 있던 가스가 슬슬 위로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바로 운동을 해서, 왼쪽으로 올라오면서 위장으로 올거 아니에요. 그죠? 위장에 몰려있던 가스를 팔이나 머리를 이용해서, 자, 이걸 뭐 15분에 한 번씩, 20분에 한 번씩, 이거한2 3 0번씩 이렇게 해주면, 가스가, 그러니까 15분에 한 번씩, 20분씩 한 번씩, 네, 여러분, 뭐 어떤 분은 30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어떤 루틴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뭐한 가스가, 한 15분에 한 번씩, 팔을 한 20번, 30번 머리를 흔들어 줬다. 이 말은 가스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가스가, 여러분이 못느끼 수도 있지만, 어떡하든 가스가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5분 동안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한 20번 내지 30번 정도 머리 흔들어주고 바람 불어주고 팔 흔들어주고 이세 가지 중요해요. 머리 흔들어주고 팔 흔들어주고 바람 불어주고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가스가 나오는 게약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게 유지가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런 다음에 5, 10분 정도 지나면 가스가 더 이상 안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몸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가스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가스가 안 나와도 여러분의 팽창 현상이나 여러분의 컨디션을 갑자기 무너뜨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정상인들은 뭐 5분에서 10분 혹은 20분 정도 가스가 안 나와도 다시 어떤 동작을 취하면 가스가 다시 길이 열리면서 복원력이라 그래요. 보건력. 그러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팔이나 머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가스가 올라오는 이복원력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15분에 한 번씩 팔을 흔들어주고 머리를 흔들어줘야 된다. 다리 조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지금 복원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복잡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문제가 발생이 되 있다, 뭐, 식도 혈관이 지금 좁아져 있다, 목 혈관이 좁아져 있다, 피의 분포도가 지금 내려앉아 있다, 이런 모든 거하고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데 정상인들은 가스가 뭐, 한 10분, 20분 안 나와도, 어떻게 다시, 뭐,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 가스가 안 나오거든요. 고개, 머리를 숙여 있으면, 뭐한 30분, 40분, 한 시간 정도 해도 정상인들은 다시 이제 활동을 하면 그 가스 길이 열리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10분, 20분 이래 있다가 이래더어도 가스가 안 나와. 활동을 해도 가스가 안 나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에서 가스가, 왜? 배에서는, 가스는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배에서는 가스가 계속이 발생돼요. 왠가면 이래, 음식 찌꺼기도 창자에 들러붙어 있고, 노폐물도 붙어 있고, 여러분들이 뭐 창자가 아주 깨끗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든 부패되면서 가스는 음식, 근데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안 먹어도 조금씩은 발생이 돼요. 근데 안 나오면, 복부의 압력이, 창자의 압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가 결국은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쪽으로 평상을 시켜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분에 한 번씩, 20분에 한 번씩, 혹은 10분에 한 번씩, 어떤 분들은 5분에 한 번씩, 뭐 팔을 흔들어주고, 머리를 흔들어주고, 어깨를 해주고, 뭐 목에 힘을 주고, 이빨을 딱딱 꺼내주고, 이걸 해줘야만 컨디션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아주 심각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밥 먹을 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해요 밥 먹을 때밥한 숟가락 먹고 팔 동작 다리 동작 한번 하고 자 입에 삼키고또밥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분도 있고 또더 심각하신 분들은 밥한 숟가락 먹고 일어서세요 또 앉았어. 또밥한 숟가락 먹고. 자 이렇게 해서 또 앉았어. 이렇게 하는분또 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는 여러분들 개개인 별로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신 분들은 밥한 숟가락 먹고 자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데 왜밥한 숟가락 먹으면 호흡이 안돼 호흡이. 수분이 가빠. 막 여기가 답답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그죠? 아, 나는 이렇게,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 나는 아니면 10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막 2시간에 한 번씩만 해도 괜찮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다수의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두시간에한 번씩 해서 되는 사람, 불의의 사람은 아닐 거예요왠가 여러분들이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아직 잘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동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또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일 거 가능성도 있고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죠? 그니까, 러 아랫배, 하, 왼쪽 아랫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5분 이상, 10분 이상 걸어 다니는 걸 자제를 해야 된다. 10분이 마지노선이야. 앉아야 돼. 요 앉아서 다리 들기 좀 해주고, 팔은들기좀 해주고, 하, 바람도 불어주고, 그래서 밑으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가스가. 여러분들, 벌써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못 믿고 막한시간 정도 걸어다녔다 쇼핑 했다 아랫배 빵빵해졌다 아팠다 그런 분들 많아요 많이 계세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자꾸 이제 그런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다리 동작 가르쳐 드렸죠 그런 식으로 하고 텀텀이 이거 하고 또 하루에 한네 번이나 다섯 번은 물병이나 좀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슴 들어올리기도 제가 요령 가르쳐 드렸죠. 그죠그 그 요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하루에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좌우 비대칭, 폐의 좌우 비대칭이 발생되어 있는 분들은 뭐 오른쪽 팔을 더 많이 흔든다, 왼쪽 팔을 더 많이 흔든다.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내셔야 되거든요. 그 폐의 좌우 비대칭 찾는 방법 뭐 이런 거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또 들어보시고 얼굴의 좌우 비대칭 찾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그런 것도 들어보셔서 아 나는 오른쪽 팔을 더 많이 흔들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혹은 왼쪽 팔을 더 많이 흔들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혹은 나는 오른쪽을 눌러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왼쪽을 눌러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응? 어? 앞쪽은 모든 사람이 다 눌러줘야 돼 앞쪽은 그래? 앞쪽은 또 눌러줘야 되고 하루에 허리 속에서 헤드뱅잉을 몇 번, 몇 번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상에, 따라 어떤, 그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죠? 어떤 분들은 진짜 부지런하게 해야만 컨디션이 유지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한 시간에 한 번씩만 해도 유지되는 분도 있고, 그니까 너무 공통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운동, 어, 습관, 어, 운동 주기, 어,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해내라는 거예요. 그죠? 결정해주시고 그렇게, 잘 찾아가기 바랍니다. 윗배, 그리고 오른쪽 윗배, 왼쪽 윗배, 위장이 아니고, 명치가 아니고, 이제, 오른쪽 윗배가 아프신 분, 왼쪽 윗배가 아프신 분, 이런 분도 계세요. 어, 그런 분들도 나중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